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간만에 준비한 거예요. 신성주의 보이는 라디오 시간입니다. 아, 저는 이 코너 첨보원들 하신 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오랜만에 하는 거긴 한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생방에 얘기했던 주요 이슈들 살짝 모아서 짧은 시간에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영상입니다. 어, 나름 들을만 할 거고요. 어, 이 보디, 보이는 라디오 특성상 제가 따로 자막은 달지 않으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고 한번 코너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 첫번째 용산, 용산 소식입니다 이 용산 지금 안좋은 소식만 쭉쭉 흘러나오고 있어요 어, 소규모 몰들이 그래픽카드를 제대로 구하지 못해서 이게 업장이 제대로 안 굴러가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업을 접으시고 용산을 떠난다든지 아니면 안 좋은 선택까지 했다는 뭐 이런 소식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사실유무 판단은 둘째치고 실제로 많은 소규모 중규모, 중규모 판매자들이 큰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거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픽카드를 지금 비싸게 팔고 있기 때문에 용산 논한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논하는 게 아니고 그 그래픽카드를 쥐고 있는 일부 대형몰 혹은 수입사 총판 이런 것들만 지금 그래픽카드를 인질로 뭐 다른 제품도 팔수 있고 아니면 그래픽카드에 마진을 높게 붙여서 충분히 배를 불리고 있는 거지 맨 바닥에 속한 도매상, 소매상들은 실제로 손님 문의도 거의 절반 수준확 줄었고요 그 비싼 그래픽카드를 넣어주면 손님한테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아이 너무 비싸요 저희 컴퓨터 다음에 살래요 하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어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근데다가 그래픽카드 받으려면은 다른 재고까지 깠는 이중고를 안게 돼서 지금 상당히 많은 몰들이 엎어지기 직전이나 아니면 엎어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아, 물론 여러분 입장에서는 뭐, 용산, 평소에 니들 많이 등 쳐먹지 않았냐, 꽃이다 하실 수 있는데, 음, 사실 우리나라 컴퓨터 부품 가격은 생각보다 좀 저렴한 편에 속하고요 그등 쳐먹는 분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정상적으로 장사하는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어,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뭐, 어쨌든, 지금 코로나 영향 때문에, 이 업체, 업계뿐만이 아니죠. 다른 업계도 다 힘들고, 그럴 텐데, 음, 동정업계로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는 거죠. 물론, 뭐, <웃음> 여러분, 여전히 그래픽카드 비싸게 파는, 그런, 이제, 중간 유통에서는, 욕을 먹어만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욕하는 걸 저는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자첫 번째 소식은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소식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 궁금한 분들 정말 많을 텐데 새 제품 소식이 있습니다 3070TI, 3080TI가 출시가 될 겁니다 정확한 날짜는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기 힘든데 이미 날짜도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5월 중으로 발표가 있을 거고요 5월 말 정도 되면은 제품 출시되지 않을까 싶은데 밀릴지 안밀릴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일단 어느 정도 일정이 수입사로 전달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5월 달에는 저 제품을 볼수 있을 거라 예상이 되는데 가격은 저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크게 기대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어차피 그래픽 카드 가격이 어떻게 정해집니까? 그냥 뭐 시장가, 시가로 막 정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뭐 엔비디아에서 결국 발표하는 달러가로 판매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니까요 물량도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소문상은 그렇습니다 일단 실제로 물건이 들어와 봐야 알겠지만 당연히 넉넉할 리가 없겠죠 지금 이런 논한 시장에 물건이 충분히 있다면 80하고 70도 많이 팔텐데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럼 70ti랑 80ti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신제품 소식이지만 그리 뭐 메리트가 있을지는 의문이네요 아이 성조야 이건 뭐 중요한 건다 빼놓고 쏙 빼놓고 얘기하네 날짜도 모르고 가격도 모르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네 확정적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하여튼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2번은 넘어가겠습니다 자세 번째 3060의 가격이 다소 상향 조정될 전망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은 아마 다음 주 입구분부터는 다 적용이 되어있거나 이번 주 주말부터 적용이 됐을 거예요 지금 제가 영상 올리는 이 시기 어, 어느 정도 적용되는데요. 한 10만원 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공유권 가격이 6700스티랑 비슷한데요. 네, 맞아요. 제 생각에는 상공유권을 이제는 좀 구매하기가 좀 그래요. 메리트가 없어요. 솔직히 물론 다른 제품도 다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상공유권 가격이 오른다는 게뭐 이유가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이유는 그네들의 이유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비싼 그래픽카드 더 올려받는다는 게 마음에 들지 않을 뿐이고요. 제 입장에서도 손님한테 이거를 저 성능이 3060은 아시죠? 2060보다 조금 그냥 나은 수준이에요. 한 15% 정도. 저 그래픽카드를 100만원에 팔기는 좀 걸리는 판국이라 <웃음> 아 안타까운 소식이고 컴퓨터를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초를 치는 소식이 될것 같습니다 여튼 어, 그리고 추가 소식이 있는데 3060은 5월 입고분 제품부터는 채굴락을 적용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거는 막상 나와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채굴락 뭐 물리적으로 적용한다 어쩌고 저쩌고 그랬는데 막상 드라이버 버전만으로 아시죠? 그 개발자용 드라이버 까는 것만으로 채굴락이 풀렸잖아요 그러니까 저 소식을 제가 온전히 믿기가 좀 어렵네요 자 네 번째 소식 얘기하겠습니다 2060, 2060 슈퍼, 그리고 1660 슈퍼의 어, 수입 원가가 비슷하다는 얘기를 어, 여기서 들었습니다 자, 나름 믿을 만한 정보원한테 들었는데 그다 보니까 실제로 여러분 아마 구매하려고 보면 은 음, 5만원씩 차이 나거나 뭐 그것도 차이 안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웃음> 어처구니가 없죠 어,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1660 슈퍼를 만드는 칩셋이 사실상 그채굴정령카드 만드는데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보니까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그리고 2060, 2060 슈퍼, 169 슈퍼에 그 채굴최산성이라죠 해시레이트가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다보니 가격도 비슷하게 정해진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어쨌든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 가격이 비슷하면 2060 슈퍼 사는 게 가장 나을 거고요 2060 슈퍼는 실제로 물건이 너무 적게 들어오니까 그나마 아, 여러분 입장에서 메리트가 있는 제품이 2060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도 정상적인 가격에 샀을 때 말이죠 성준님 정상적인 가격이 어느 정도인데요 한 60만원 정도가 적어도 저거의 정상적인 가격일 겁니다 60만원 60만 원 중반 정도요 자 4번도 여기까지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5번 5월 중순까지 치색 공급 중단이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칩셋 공급이 중단이 된대요 어, 노동절 때문에 뭐 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게 수입사에서 흘러나온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한동안 이제 텀이 있을 수 있어요. 제조하는 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원래 요번 주쯤에 60하고 70이 좀 들어오기로 예정이 됐었는데, 취소됐다는 얘기도 제가 얼핏 듣긴 했어요. 그런데다가 엔비디아에서 뭐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죠 9월까지 실색 공국이 원활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게다 버무려져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컴퓨터 사기 안 좋은 시기입니다 지금 제가 계속 악재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와, 답답하네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마지막에 제가 호재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여섯 어, 번째 적고란대부보니다 그래픽 카드 이야기에 악재만 겹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호재를 하나 만들어 적습니다 어, 제가 예전에 채굴한 적이 있어요. 13년도에. 근데 그 13년도 14년도 채굴하면서 저도 중간에 채굴을 잠시 멈추고 뭐 그래픽 카드를 교체하거나 아니면은 어, 그 나름 저렴하게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보통 다 여름이에요. 왜요? 라고 물어보실 텐데 공조 시설이, 공조 시설 뭐냐면 이제 환풍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풍 환기를 제대로 해서 내부에 뜨거운 온도를 낮출 수 있는 충분한 시설 그런게 돼있지 않은 채굴장은 3 0 시리즈 비디오 메모리 온도가 채굴할 때 엄청 높게 올라가는 거알 겁니다 정체 온도 기준으로 100도 이상 막 올라가요 요게 버티지 못해서 채굴량이 대폭락할 겁니다 아 물론 개인 채굴자나 아니면 공조시설이 제대로 안된 채굴자만 그럴 거고 어마어마한 규모에서 제대로 시설 갖추고 하는 곳들은 영향이 없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진짜배기 채굴업자들은 버틸 것이고, 여름을, 어, 개인 채굴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소규모로 소소하게 채굴 하시던 분들, 공사 비용 더 드리기는 좀 애매하다. 그리 이미 본전을 뽑았다 싶으면은, 아직 한참 그래픽 카드 가격이 비쌀 때, 여름에 슬그머니 내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고로요. 그때 중고시장 가격은 조금 착해질 수 있어요 물론 새거 가격이 내려간다는 얘기는 제가 못하겠습니다 그건 언제 내려갈지 모르겠어요 왜? 엔비디아가 일단 7색 공급 가격이나 아니면 비디오램 가격도 지금 오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내려야 되고 관세 같은 것도 어느정도 해결이 돼야 여러분한테 직접 적 공급되는 가격이 어느정도 하락이 있을 거거든요 물론 거품가도 국내 유통을 어떻게 좀잘 <웃음> 관리해서 줄이는 노력도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뭐7월에 된다고 새거 가격이 내린다는 얘기는 원래 못하겠지만 분명히 중고로 그래픽카드 사기에는 조금 더 편해질 것이고 중고 그래픽카드 가격은 살짝 내릴 수가 있습니다 최산성하고는 상관이 없이요 자 호재 하나 얘기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 여러분한테 웃음을 드리려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신성조 코인하다가 1450만원 잃었습니다 <웃음> 여러분 뭐 요새 코인한다면 은 다들 딴다는 얘기만 하잖아요 근데 아마 최근에 한 일주일 동안 계속 하락장이었을까요? 그때 신성조가 코인이 물려가지고 찍소리 못하고 그냥 1년 동안 벌었던 돈 날려먹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코인에서 돈 벌었다는 말에 너무 혹해서 뛰어들거나 배아파하지 마시고요 돈을 번 사람이 있다면 잃는 사람도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어, 오늘 보디, 보이는 라디오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 제가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닙니다. <웃음> 아니, 진짜 이런 거 맞아? 네, 살짝 보여드릴게요. <웃음> 야, 소주 돈 많네! 원래 이거, 그, 가게에서 이제 재고 살려고 굴리는 돈까지 다 박아놓은 건데. <웃음> 돈다 까먹어가지고. <웃음> 어, 저것도 심지어 내가 그, 돈을 빼기 바로 직전이었거든요. 뺄때한더 떨어졌어요. 하여튼 그게 1 4 0 0일었어요 분명히 돈 잃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이런 투자나 투기를 할 때는 충분한 조심성을 가지고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코인 이제 접으려고요 <웃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번에는 제가 이 영상 올린 게 이유가 있습니다 표 하나 만들 게 있어서 그표 완성되면 은 영상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리뷰 하나도 또 예정되어 있으니까 아마 아펙스 보드 리뷰 올려드릴 것 같아요 그거 기다려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바이바이